다채롭구나 색상이 다채로워 누굴까? 누굴까? 제가 아예 스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다 누군이 누군이 하고 있어 와, 셋다 진짜, 진짜 피곤해 보인다 <웃음> 왜? 남편에 <웃음> 피곤해 보인다 아니야, 아니야. 조명 때문겠다 아요 저기 그 조명이 아래 아래로 시민이 머리를 지금을 깔끔 고추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유독 여기서 빨갛게 나왔더라고. 요 아래에서 내려 위에서 내려 찍그니까 그 인상을 줬고 좀 무섭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게 비세리 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 네. 어 이제 보이나봐요. 네. 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로는 여러분께서 이 조합을, 아, 네. 과연, 아, 네. 이 네. 조합을 어. 처음 보시는걸 거예요 이렇게는이서브이앱구는이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지금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 친구는 이이친을때이는이는 어제 다들 톡투데이는 보셨는지요? 어, 전 봤어요 저 봤어요 저도요 음. 그때 진짜 너무 재밌어갖고 약간 보고 싶어서 뜨자마자 그래서 바로 봤어요 저도 그 시기쯤에서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맞네요. 것 같아요 간만에 진짜 너무 힐링하는 음. 음. 뭐 저희가 했던 모든 게 방송으로 나아진 않았겠지만 우선이 짜증비도 이랬거든요 아, 엄청 잘 보냈어요 진짜 다음 화가 아마 수영 아닌가 텃밭했지 뭐. 뭐. 음. 그러면 뭐야? 어디까지 나온거야? 숙소 광고로 끝나는 건가? 아, 점심 먹고 끝났구나? 맞아, 날씨를 날씨 먹었나? 요리, 요리하는 것도 봤고 음. 점심 안 먹었나? 지금 <웃음> 여기, 여기 본 사람 있는 거 맞아요? 아니, 봤는데 <웃음> 네. 나 클립으로 봤어 <웃음> 나 저도 <웃음> <웃음> <나 웃음> <나 웃음> 그냥 트위터로 <웃음> 클립으로만 <웃음> 그냥 봤어 그냥, 그냥, <웃음> 그냥, 그냥 요리한것까지 <웃음> 나간 거 아니야? 아, <웃음> 좀 짧게 나갔네 이게 좀몇 편으로, 다음 편에 끝나나? 꽤 많이 나가 이거 아, 그래? 아 그리고 풀로 본 사람은 네. 없는 거네. 풀로 보 시간이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풀로 보 보시겠죠, 네. 네, 풀로 보시겠죠. 여러분도 바쁘지. 그러니까 네. 그냥 아, 뭐 당사장님 저희도 클릭으로 보는데 여러분도 클릭 보세요. <웃음> 다른 멤버들은 지금 어디죠? 지금. 멤버들? 저희 뭐 아마 각자 알아서 네. 할것 같습니다 직종까지 출근하고 <웃음> 네. 회의했어요, 네. 회의 맞아요. 맞아요. 같이 네. 미팅하다가 저희 셋이 네. 내려왔어요 네. 네. 중요한 회의했습니다 <웃음> 처음 보는 조합이지만 최고의 조합도 맞지 음, <웃음> <웃음> 어떻게 대뷔을해서한 번도 안 해봤을까? 그러게요 뭐아 많이 본님이요 이렇게 가 사실 이거, 이게, 렇짬순이거든요 <웃음> 어, <웃음> <맞네>. 그러네. 그러네. 그렇게이렇네 이렇게 저희 네 보다 네 그러네. 그러네. 네맞네그네 그러네. 애기 수준이네그죠약그그 약간, 약간 벽이 있죠 <웃음> 네, yeah. 얘기 나오네요.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 네. 내일 나오다고아니 얘기 댓글 나왔 맞아요. 어 마이네임 봤어요. 저1화 봤어요. 아너이 마이네임이 네. 뭐야? 그게 뭐예요? 넷플릭스. 네, 아 요즘, 요즘 유행 중인 것 같아. 어, 요즘 약간. 또 약간 드라마를. 또... 음. 어 재밌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어청구리니까 우리 어린이 모아분들은 보지 마세요. 오케이, okay. 주토피아 보시구나 o 네. 주토피아 o k y o c h u t o k 어 o c h u 이 o k y o Chutokyo. c h u t 주토피아만큼 재밌는 게 없지. 응. 마이 u t o 다 보세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어, 저상견 k 끝까지 다 봤습니다. 상견 c 응. u 들 어? k y 요상견 u t o k y o c h u t h u t o k y 와 요즘 뭐, 꽤유행 꽤 잠깐 꽤유행했었는데 모르구나 저한 이번 아니 저번 주쯤에 다 봤어요 여러분 우아들이 보라고 해갖고 봤는데 음. 뭐, 재밌더라고요 약간 단순 로맨스인 줄 알았는데 아마, 만결? 어 끝까지 봤어요 음. 시즌 2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거의 펜트하우스처럼 엄청 뭔가 막장 아그 대형 이니까 오오 로맨스인데 좀 생각보다 자극적이더라고 아, 로맨스 인데삶이 네. 하나 중요한 거 아니야 오 <웃음> 진짜 <웃음> 어 그것 넷플릭 스 시리즈야 어 이게 넷플 시리즈인가 모르겠어 근데 넷플 음. 모르겠다 아니에 아니에 아니에 원래 아니에요? 있던 건데 넷플릭스에 최근에 들어온 거야 음. 다들 뭘 이렇게 잘 보는구나. 너 넷플릭스 안 보여? 폰에 앱이 잘... 있어? 네 수빈이 형 걸로 있어요 아왜안 봐? <웃음> 왜내 걸로 있어? <웃음> 아 내가 죽었나? <웃음> 아 맞다 맞다 원래 범귀랑 걸로 있다가 아, 사라지고로형 아, 아, 걸로 돼 아, 있다가 넷플릭스만 아, 한게 없어 어, 봐봐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아 그럼 요즘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시리즈 나오는 아. 것들이 진짜 너무 다채로워지고 아.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가지고. 어, 좋아요 자랑스럽습니다 해외에서도 오징어 뭐 게임이 그렇게 날기를하다 나고 오징어 게임 이렇게 아, 어, 오징어 오,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또 넷플릭스 안 보던 저는 유튜브를 엄청 보기 때문에 그죠. 그, 그 쇼트에 오징어 게임 관련도 엄청 많아요. 다다다다군고 있어 외국인 돌리면은 돌리면은 그리코드스 재밌게 보긴 했어 근데 어뭐 저희 다섯 명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응. 한동안 크게 많이 했어요. 맞아, 맞아. <웃음> 감사합니다 아니 q 사놓고 있다가 안 입고 있다가 오늘 입었어요. 가을이 사라 u y I was 이 c o w a r 는데 가을이 사라져 w a r d 지나기 전에 입어야겠다 하고 was a coward. I was a c o 진짜 <웃음> 진짜 2시간 s 셨어 2시간 만에 I w a 바뀌었어 친구가 그날 was a coward. 얼굴 보 s 고 자기 w a r d 고 w 고 공방 친구가 만나자 그래서. 근데 나 진짜 너무 좋습니너 패딩 입고 오라고 그랬어요? 나 진짜 오! 맞아 맞아 맞아 무슨 패딩이야? 이러면 나갔는 <웃음> 패딩이 너 입고 있는 거야 <웃음> 그날 내가 볼때 패딩을 입은 사람만 안 추웠을 거야 이게 하루 만에 갑자기 추워졌더라고요 맞아요 <웃음> 오늘은 그래도 좀 낫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밖에 안나가서 물어보거든요 오늘 저는 반바지 입고 왔는데 뭐 거의 뭐차 타고 아니니까 네 어제도 진짜 추웠고 그제도 진짜 추웠어 날씨가? 네 그래? 그제 우리 추워 죽을 거 했잖아 응. 어제도 추웠어 아 추웠었다고? 아 날씨가 좋았다는들어어 그저께가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 와. <웃음> 수빈이 형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깨워줘야 돼요 응. 그 추워하다가 그 자면 알죠 <웃음> <웃음> 그에베레스트산 오를 때막 깨워줘야다가 잠들면 안돼 그거 해줘야 돼 추위가 추위 좀 약해갖고 아 진짜 너무 추졌어 저는 추우면 잠이 깨는데 저는 극도로 추우니까 잠이 와버더라고요 <웃음> 그거 마지막으로 감정도 이라고 잘못하면 안 깨우기 아 <웃음> 어, 이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전 그래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낫다는 것 같거든요 이제 피부를 벗을 순 없으니까 더워도 이렇게 옷을 깨보면 되는데 여름에는 와, 살기 싫다 이러면 는 <웃음> 삶의 의지가 사라지면 은 겨울에는 아, 살고 싶다 이러면 <웃음> 삶의 의지가 올라 가 <웃음> 살고 싶다 아, 힘들더라고요, 결혼. 응. 아까 내 친구가 그래서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직 극도로 힘든 게 아니라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적들입니요 <웃음> 그저께 촬영하다 진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살고 싶어 갖고. <웃음> 학원 가는 길인데 골목길이어서 무섭대요. 시끄럽게 해야 돼요. <웃음> 이런 더 무서울 것 같아 <웃음> 지 지금 몇 시니? 아이 시간대 치면 이제 껑껑 해지겠네. 6 시. 맞아 이제 빨라지니까. 그렇지. 음. 우리가 1 0월에 앨범 됐을때 해가 지는 게 오후 3 삼였잖아. 아 그러네. 원래 그거 더 빨리 됐어야 됐을 거야. 지금 어딨나? 조합 이름 정해 보자. 추천해줘요, 여러분. 좋아. 저희가 끼기 전에 생각을 해볼라 했는데 조합이 짬밥즈. 야 진짜. 짬밥즈. 약간 비방용. <비강료. 웃음> 생각해보려친는데 딱히 는이게 없더라고요 뭔가 나이로도 뭔가 애매하고 생긴 그래. 게 닮은 것도 아니고 짬이좀 괜찮네 짬구는 되게 구는친는이 친구는 이친구 다른 분들이 나와요. 주토피아즈? 닉 주디고 여긴 뭐예요? 그렇게 따지면 동물 하나씩 다 있어. 펭귄이 나왔었나? 펭 팽... 다람쥐 팽... 팽... 나왔었나? 그러니까. 다람쥐가 나왔습니다. 곰도 나 곰은 나왔어 곰이 나와요? 어 곰이랑 여우랑 북끼랑 같이 나온다고. 아 일단 북극곰도 나와. 그다음 <웃음> 북기 그 다... <웃음> <동기> 죽는다. <응. 웃음> 북극곰 나와갖고 그볼수 있잖아. 고슴도치 보스인가? 고슴도치가 네. 그 보스라고? 그 아, 고슴도치 어. 맞나? 쥐였나? 쥐가 보스라고? 쥐야? 해래갖고 공이 있는데? 그 하라미리 쥐가 있어요 아예 이런 이름을 잘해요 아, 나말 잘해요 이런 말 잘해요 사실 주토표를 본적 없거든요 그것도 없는거 주토표 추천을 해? 봤는데 기억이 <웃음> 안나 <웃음> 아, 재밌다고 아, 하고 아. 그림책이 귀여우니까 저는 한번 추천을 하는데 저는본 적이 음. 없거든요 아, 재밌어 진짜 재밌어 근데 다 하나 다섯개 있어 근데 주토피아즈로 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난 뭐예요? 너가 뭐지? 바람쥐이냐바람쥐가 나오나? 바람쥐 나오나? 왜 웬만해도 다 나올 것 같긴 한데 바람쥐는못본것 같은데 그냥 쥐류는 많이 나왔는데 쥐데너쥐뭐 G... 행사로 막 보고 <웃음> 뭐다 뭐 비슷한 거 아니. 아니지 않나? 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봉규가 껴도 주토피아지고 흰기가 시켜도 주토피아즈 아니에요? 다른 걸한번 생각해 보시죠 <웃음> 신호등? 치료등지? 근데 이거 머리털 바꾸는 신마등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 자라을때 까태스럽다. 미안. 쌓. 순천은 꼭 간다. 아 맞아. 순천. 순천부터. 순천. 아, 저희, 아, 아. 저희 오늘 계획 아, 했어요. 저희 오늘 샌 리스트 나왔어요. 어제였나? 순슨샌 리스트 얘기하는 고이깜 갑자기. 저희는 <웃음> 알고 맞아요. 있죠. 이제 뭐 무슨 노래 할지 거기서. 음 오프죠? 오, 네, 다네, 네 맞아. 완 브레인즈라고 하기에는 제가 그렇게 물을 잘하잖아서 양심껏 청보즈. 맞보즈 보즈. 청보즈. 제보즈한다면 뒤에 쩡쩡쩡까지 뭔가 고인 물질. 고인 물질도 괜찮고. 오. 근데 이거 아까해외모아분들이 이상하게는 거지않을요 네. 고인물? <웃음> 아니지 <웃음> 그거는 어, 다 오월 아, 아이 <웃음> 외국어가 능통한 한국인들이 뭐잘 어, 해줄 거야. 그러겠지? 청면지 이런 것도 어, 고인물지 괜찮은데요? 뭐 좋은 거 많네요. 청면지, 스리라차죠? 어여, 스리라차. 어왜 괜찮다. 다 빨간 머리 해봤으니까 스리라차. 아, 그런데 우리만 해도 괜찮다. 오, 괜찮다. 스리라차도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요? 좋은 아이디어 많은데요? 아수라지는 뭐예요? 아수라? 왜 아수라냐? 아수, 아수라는 서울지? 서울지 안산은 서울안 채요 <웃음> <웃음> 서울에서 왜? 왜? 안산도 나는 난... <웃음> 경기도지 안산도 근데 꽤나 서울권에 있습니다 밥장제? <웃음> 태현이가 잘 먹긴 하는데 저희만큼 많이 먹진 않아서 밥장제? 근데 솔직히 우리 3시가 제일 아니 휴닝카이도 꽤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연준이 형이 많이 좀 죽었어요 양이 뭔가 <웃음> 아 근데 휴닝카이는 그 폼은 일시적이지 몰라도 클래스는 영어예요 이게 먹는 걸 봤거든요? 진짜 아 휴가 때 둘이 같이 주로 숙소에 있으니까 딱 시키면은 아 이거 혼자 먹는다 남기겠지? 조금 이따 나오면은 그냥 설거지까지만 해도 당연 그러니까 주성 주성 주성 저번 휴가 때 이제 태현이랑 휴닝이랑 같이 방에 있어갖고 윈니가 저기 <웃음> 치킨 어,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을 시켰길래 켜 딱 꺼냈는데 두 마리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 태현이랑 나눠고 깨? 는데 어? 어? 어? <웃음> <웃음> 아, 괜찮아 혼자 먹을 수도 있지 <웃음> 남길 수도 있겠는데 근데 <웃음> <이랬는데, 웃음> 와 거의 다 먹었더라고요 응, 맞아. 열고 그러잖아요 아니 여섯 조각밖에 없네 여섯 조각밖에 없네. <웃음> 여섯 조각이 <짠> 크잖아요 <웃음> 최최강즈? 근데 이렇게 하면 동기 밖에도 최최강즈 아니에요? 박규기면 이 예, 최최최강즈. <웃음> <초>, 최최최. <웃음> 그러네 딘딘이즈? 딘디미즈? 딘딘이즈는 뭐예요? 네, 딘딘이즈. 딘딘이 닮아서 딘딘이즈 아니겠죠? 뭐야 딘이즈? 근데 좋은 아이디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불러주시면. 스릴한 <웃음> 쪽도 네. 뭐, 괜찮을 거 음. 파워링 있죠? 귀엽다 음. 아, 그래도 빨파노는 있네 약간 핵심은 있네 음. 팩폭즈, 저희 팩폭 포... 잘 드리나요? 그런가? 두 명이 이렇게, 이렇게 잘, 잘 얘기 못 해주긴 하지 두명 너무 해주긴 요 용유라인 분이 그지? 그죠 그리고 아 우린 약간 사실을 기반으로 그럼, 원단의 빅티를 기반으로 얘기할 거냐 폭력이 아니라고 홍역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팩팩트팩트 <웃음> <팩집. 팩집. 웃음> 수빈 오징어 게임 주인공 같다 아. <웃음> <웃음> 수빈 저희 이거 진짜 빨간머리하고 스태프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저보고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빨간머리 그러니까 했었고. 그때 앞에 또 이정재님께서 <웃음> 빨간머리 하셔가지고 이정재, 아, 뭐, 이정재 배우님도 그렇고 둘다 잘생겼으니까 맞아요 이정재 우님 어. 네. 진짜 잘생기셨는데 약간 거기서 역할이 조금 이제 많이 힘드셔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 거지 <웃음> 진짜 잘생기셨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항상 그렇게 멋있는 맞아. 모습만 보이다가 이제 갑자기 딱 그런 역할로 나오셨는데 정말 와 아,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맞아. 생각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정말 진짜 나는 아직도 그 관상에서 수영 등등 등장씬이니까 그러니까. 역대급난 등장씬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배우시구나했어요. 음. 정말 멋진 배우시구나했어요. 그래. <웃음> 되게, 되게 열심히 준해주는다 계속 <웃음> 계속 뭔가 <누가> 뭐가 <누가> 나와. <웃음> 되게 열심히 고민하고 계속은 아직도. 소형 포유류지. 맞지. 뭐와 되게 어떻게든 어떻게든 역거벨라고 <웃음> 소형 포유류지. <웃음> <웃음> <웃음> 그래. 저기 휴닝이는 <웃음> 조류고 아, 너격 <너무> <웃음> 대형 포유류니까. 소형 보이시. 그건도 좋다. 난저거 약간 저거 쓰고 싶다. 약간 난 노력 점수이거는마이 마이온 지래 그리고 네, 그리고 닉네임이 최현준이야. 닉값 네 하시네요. 아. <웃음> 이거 진짜 팬분들이 좋아하는 멤버라고 한다니까. 근 마이온 애지야. 경 따라서 그냥 로 끝나는 거 아닌 거같은지고 사요. 소형 포열이 괜찮은데요? 이거 네. 다른 그룹에서 아무도 안쓸거 네. 아니에요 소형 포열이 좀 아시죠 괜찮다 그걸 할래요 여러분? <웃음> 여러분들이 쓰기는 에이, 괜찮겠지만 그래서 소포즈 소포즈 괜찮은데? 소포즈 괜찮은데요? 소포즈 하시죠 소포즈 가세요 이거는 에이. 우리만 쓸거 같다 에이, 정말 차차차 볼라고 했는데 아직 못 봤어 거의 이미 종영까지 했던데요? 근데 나는 다 끝나야지 좀불만이 생겨 너무 어, 기다리는 게지 너무 나는 재밌어. 같이 달려야 어, 재밌어, 재밌어. 맞아. 나 지금 같이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거 아까 지금 카카오티 u t u 하는 거 하나 보고 있는데 어, 일주주일다리고 너무 힘들고뭐아 아, 요즘 응. 아 <웃음> 약간 그찍니 YouTube를 찍고, y 아 u t 지금막 일어났대요 o 네. 우리나라만 n 네. i n 아, 그렇죠 d 굿 o r n i n g 네 o o 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는 n g Good m o r 다섯 <웃음> 대만 더 힘드면 되지 않을까요? <웃음> 어, <웃음> 뭐 약간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감당 못 하실 거예요 <웃음> 어, 어. 아니신지 아니, 우리가 아니라 그냥 다섯 명을 통하는 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감당 못 하실 거예요 또뭐두분 스파일 거 있잖아요 <웃음> 그죠? 가볍게 한거 있죠? <웃음> 네. 어떻해? Okay. Okay. 스포를 어떻게 하냐? <웃음> 뭐 하나 <웃음> 나온 게 없는 데 오케이 okay. 내일 저녁 오케이 <웃음> <웃음> okay. 아, 여 정도 여 정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내일 저녁 네 심즈 치즈 <웃음> 오 여러분 열심인데요? <웃음> <웃음> 재밌는 지가 나올까 지금 기대하고 있어. 셀카폰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저 잃어버렸어요? 음, 응헐 아마 한 11월 말에서 12월쯤 아이폰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음, 음. 아이폰 좋아 난 일단은 찾는... 뭐. 찾는다 뭐야 형이 아닌 사람이 찾는다 찾는 아 이거 잃어버린지 지금 한한달한 달까지라면 간달됐다 음. 뭐야 <웃음> 최다치즈 뭐냐 최다치즈 좋은데 왜 최다치즈 근데 그 핸드폰에 그러면은 사진들 많은 거 아니야? 근데 다내 셀카밖에 없어. 아, 뭐. 진짜 셀카용 폰이라 오케이. 뭐. 밀레터를 보내줬대요 밀레터구나 <웃음> 어, 나 최근에 받았는데 저희 최근에 받았어요 이만큼 해갖고 음. 내일 전매추 벌써 해달라고 <웃음> 저는 오늘 카레 <웃음> 먹었어요 카레 찜닭 어떠신가요? 찜닭 먹고 싶다고 저는 곱상 곱창 먹고 싶다? 막창? 나제 보고 확실히 구분하지 못해, 못해. 곱창이랑 막창? 응. <웃음> 대충 그냥 비슷하게 구멍 가운데 뚫려 있는 느낌이 있고 곱창 막창 대충 넣을 거같 근데 나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나 부비까지 다 부를 응. <웃음> 보면 알 거야 엄청 다르게 되어 응. 엄청 다르? 미니언즈 콘치즈 <웃음> 좋습니다 <웃음> 만나고 싶다 또요? 응한번 어. 만나지 않을까요? 죽기 전에 한 번만 했지 레이블이 됐잖아요 맞아요 어, 한 번쯤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웃음> 친한 척 해야겠다 저승으이 한테? 응. 응. 응. 응, 웬만하면 리액션 해주지 않을까? <웃음> 세모야 그 자리에서 막혁이 나와 블랙미스트에들어 안전하게 스쿠터 브라우스랑 같이 들어가야 그러면 좀 약간 <웃음> 말을 했었나? 응. 스크터 보내셨는데 만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일하면서 한번 오셨었어요 저희 이 아티스트가 오셔서 네. 신기했어요 맞아요 네. 인사하셨어요 되게 네, 친절하게 대해주셔고 네. <웃음> 관심이 머리를 지 계속 올리고 있어 그때가 느꼈던 게 약간 쇼핑님도 그렇고 이게 한 레이블을 이끄는 음. 그런 대장님들은 <웃음> 음. 대표님들은 음. 그 아우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딱 저는 스크롤할 때 몰래 얼굴 알고 있었지만은 도 들어갔는데 어 <웃음> 아우라가 있다. 아가 있다. 근데 너무 편하게. 어쨌 네. 힙했어 맞아요. 그거. 양품은 옷은 어. 정장인데 맞아 <웃음> 패스 맞아. 뭔가. Seniors 태계가 몸무게가 얼마야? 이거 신내창 주문이에요. 하지만 나는 지금 59. 그냥 근데 많이 비싸죠? 슷 아, 물론. 그냥 나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 48이었다. 원래 그래? 저랑 약간 <웃음> 스킬 차이나고 그래서 <웃음> 없는데 진짜 많이 어. 많이 올라왔네. 아, <웃음> 당연하 <웃음> 더 먹어, 오케이, 라잭 저도 더 늘리고 싶거든요? 근데 음. 내 노력으로 지금 쉽지 않아, 약간 정책이에요 약간 한번 벽을 만났어 50한 4? 5?에서 58까지는 확 만들어서 딱 유지했는데 음. 그 60에, 유 잣들이 육의 벽을 깨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음. 공감 안 돼요? <웃음> <웃음> 앞자리 앞자리 입을 깨는 게 힘들더라고, 응, 앞자리 입을 깨는 게 힘들더라고. 난 그냥 입을 쉬워. 유지하는 게 힘들더라고 눈에 <웃음> <웃음> 아... 네, 잘 빠지고 잘 쪄갖고 잘빠졌아 아, 아찔하다. 같은 거 맞냐? 나도 잊지 않았어, 근데. <웃음> 너무 간절하게 말하자.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앉아서 너의 라이브를 보고 있어 앉아서 얼마나 운동할 수있는데 이렇게 딱 보고 레그 스 싸면 돼요 <웃음> 제가 맨날 뭐 보면서 하고 싶어갖고 놓고 어, 하거든요 야, 나 운동하는 거진 이렇게 턱걸이를 할때 위에다가 핸드폰 응. 올려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어, 가까이 올라가야 볼수 있는 거지 어, 근데 진짜 열심히 해야지 차에서도 밴드 들고 차에서 운동하는 건가요? 운동 아, 진짜? 네, 저는 숨만 쉬어도 응. 살고 근육이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그래, 이 순간에 그래. 저는 지금 그래. 같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 날이 추워지면은, 문제죠 칼로리도 소 많이 돼서 쭉쭉 빠지는 거. 응. 음, 맞아. 그래서, 우리, 겨울에 많이 빠져. 우리 최근에 옷 입을 때 멤버들 몸이랑, 우리 다 촬영 끝나고 그 추웠던 날, 맞아. 옷 갈아입을 때 멤버들 몸이 달랐어요. 맞아, 맞아. <웃음> 아, 그 정도? 연준이 형, 연준이 형쫙 드러났어, 진짜. 옷 갈아입는데, 여우이가 쫙 드러나네, 이거. <웃음> 네, 저희, 저희, 우리끼리 환복할 때 몸을 보는데, 이 얼굴로는 티가 안 나는데 몸으로 살이 찌그빠진 게 진짜 티가 엄청나는데 연준이 형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냥 여기가 많아. 뭐야 진짜 여기, 여기가 얇아졌어요 이렇게. 맞아, 맞아 너희 중 누가 내 약혼자요? 좀 저는, 저는 아닙니다. 저도 아닌 거예요. 질문 이문이고저희들 저희 지금 누구한 약한다요? 약 아. <웃음> <웃음> 일단 저는 <웃음> 아니에요. 일단 난, 난 아니. 일 저는 아닙니다. 아무튼 난 아니. 네. 아무튼 네. 아니에요. 음. 아 맞아 이토가 살짝 나갔죠. 맞아, 맞아. 이토 노래 좋죠? 어,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이토 노래 진짜 좋아요. 가사가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음. 어 이토는 완곡으로 딱 발매됐을 때꼭 들어보십시오 여 네. 진짜 좋아요. 백신은 아직 안 맞았는데 조만간 맞을 겁니다 네 있, 조만간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간 맞습니다 어. 난 기대돼 무섭다 네. 나는 아. 아플까 안 아플까 건강할수록 아프대요 어? 건강할수록 아프대요 <웃음> 어? <건강할수록 아피데요. 웃음> 아, 진짜? 네나 지금 겁나 건강하네 겁나 건강하게 백신을 거부해갖고 안더 아프대요 아피데. 저는 그래도 덜 아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웃음> 아플. <웃음> 아플수록 좋은 좋은 거겠네? 어 그죠? 그런 몸이 건강하다는 거겠죠? 근데 사람만이 사라진 거 같아요 제 친구는 엄청 건강한데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고 누 눈은 아프다고 근데 맞으면 아픈.. 아 맞을 때는 아픈데 다음날 다들 오더 응, 팔이 아프지 않을까요? 우리 그때 응. 다같이 응? 부작용이 탈모인데 아못 아. 봤는데? <웃음> <웃음> <웃음> 아. <야, 진짜> <웃음> 예민하거든요 <좀. 웃음> 지금 있는 건 아닌데 아, 그게 아니라 염색을 많이 해갖고 아 오버한데 아, 진짜 안되는데 아니 저 얼마 전에 머리 감는데 약간 두피가 너무 잘 보이길래 엄청 열심히 말려서 다시 좀 채워먹었거든요 아, 탈모는 아닌데 아, 근데 칫색 담당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이거는 아, 한참 멤버한테 머리 들이면서 야다 많이 빠지게 많이 빠지게 아 진짜 예, 네, 그건 다 유전이 됐어. 에이, 아,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는 없는데. 네, 하나 미로가 이렇게 올려 뛰고, 미로가 이랬대요 할머니, 할아버지. 음, <웃음> 오, 잠깐만. 할아버지가 어쩔 수는 수 있겠다. 나도 조금 위험할 수있어난 어. 지금 할머니는 진짜 완전 나보다 풍성하시고. 오, <웃음> 어. 진짜. 네. 네. 우리 할머니 풍성해. 할아버지는 좀 빠지고 계셔서. 아무튼 뭐그 나이 대만을 소식 빠져도 되고. I'm not s u 다니겠어 I'm <웃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웃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웃음> 어 o 지 마세요 o be able to d 휴 this. I'm not sure if I'm going to be able to do t h i 고 I'm not 다 맞았죠 여러분들 어때요 후기 후기 난 그냥 그 정도였거든요 우리 전에 다 같이 예방 접종 폐렴 주사였나 그거 맞고 아니야, 왔을 때 아니야,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그때 구사 사 이거 준비할 준비해갖고 앞 사람 팔면 된다 따아 하지 마라 <말고. 웃음> 저희끼리 이행했었어요 남의 응. 맨팔 뚝치고 도망가요 <웃음> 요즘 회사에 사람, 가수분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네, 맞아요, 주차장이 아주 꽉 찼어 아, 맞아요. 차가 엄청 나 원래 4월에 들었을 때는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웃음> 차가 지희밖에 <저희도 웃음> 없었는데 이제는 다들 열심히 하긴 연말이니까 열이 많이 났는데요, 여러분 <웃음> 맞아요, 들었어요 내가 <웃음> 태어나딱한번나왔는데 그럴까 그 매직,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했어요 아, 그때 기어 나다나 그때 진짜 거실까지 기어 나왔어. <웃음> <웃음> 네, 그때 많이 <막> 힘든 날이긴 <웃음> 했어, 그때가. 근데 뭐 날씨 도 추워졌는데 뭐 왜냐면 덥고 따뜻한 거 좋잖아. 맞아. <웃음> 무섭다. 안겠지? 가르마가 확실히 잘 보인다. 백신 맞으면 노르즈랑 베징못 추. 그것뿐만이아니데한거 쳐서 못 쳐요 샴푸 일정도 간단간거할것 같은데 아이돌 분들 좀 보니까 뭐 백신 맞고도 활동 계속 하시는 분들도 좀 있, 있으시던데 한쪽 다같 쓰고 극한이다 뭐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리스펙. <웃음> 아시죠, 리스펙트 아 진짜 리스펙트 나중에 폐렴투당할 때도 진짜 엄청 힘들었단 말이에요 좀... 한국 지금 추워? 대만 점점 추워졌어 한국은 점점이 없었어요. 그냥 추워졌어 한순간에 추워져서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추워지지? 근데 저는 추운 게 좋아요 아, 나 추운 게 좋았는데 싫은 거 같아 사실 우리 여름에는 그래도 실내만 거의 있어서 더움을 많이 못 느끼지 않아 그죠? 저희 여름에도 별로 더운 지 모르고 겨울에도 딱히 추운지 모르는데, 음. 제가 저랑 휴닝이가 거실 문을 열어놨다가 거실 창문을 열어놨다가, 그 제가 위버스 올린 날 있잖아요. 그 진짜 진짜 거실이 안됐서 진짜, 진짜, 진짜로 그날부터가 진짜 갑자기 좋아졌어. 맞아요. 붕어빵의 길거리 많아지고 있어. 아우 여기 없냐? 나 이제 붕어빵도 작년 못 먹기 너무 하냐? 아니 여기 도시긴 해. 여기도 거기 앞에 있어 갖고, 뮤직뱅크 앞에 있어 갖고.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아 퇴근하면서 저거 먹자고 <웃음> 이런 생각에서 아 저거 그냥 먹자고 했는데 <웃음> 퇴근하고 나오니까 없는 거야. 그래. <웃음> 저거 먹자고 <웃음> 귀엽네. <웃음> Not real heart, 너무 악쌌한테 음. 그럼 다행이네요 아, 아픈 건 진짜 웃었는데 음. 러시아에서 안녕하세요, 헬로 사실 이분들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되게 따뜻한 거지 거기에 <웃음> <전, 웃음> 물, <웃음> <호동의잖아. 사실> 뭐, <웃음> 물 뿌리면 어떻게 잘아 사실 뭐반데 하면서 조렌장두기 형이 되기거 그냥 물 뿌리면 눈물려되 거기 얼음물에서 막 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약간 그 갖고 있는 이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되게 뭔가 딱 러시아 생각하면은 강이 나고 아, 네. 추위에 굉장히 강하고 러시아 음, 네. <웃음> 멋있어요. 멋있어 진짜. 아니 아, 여기저기 방원에서 나주는군요. 소아과에서도 나주고 네. 이민과에서도 비 나주고. 아 백신을? 그런가 봐요. 그 자녀 백신 막 이렇게 해서 찾는 거 보니까 나는 이민을 꺼 나중에 알았어. 음. 중앙 크림 파. 저는 크림이요. 저도 크림이요. 응. 음. 그 팥이야, 한두개 먹을 때 크림인데 여러 개 먹으면 팥이 더. 맞아. 맞아. 저번에 그냥 수빈이랑 고방었잖아요 아, 일본대? 네. 어마아요김치 어, 네. 넣었는데 김치 진짜 제일 맛있는 김치노. 어 o n 요 worry, sir. 어요 n t worry, sir. You didn't w a t c 요 there. It's just a body. I know, sir. 진짜 not 어 o i n g to go on the. Fusion. I'm going to go on the. Fusion. I'm going to g 더 o 더 아, 어, 진짜 취향이지. 너무 취향이지. 그에겐 장난이 아니었어. <웃음> 이 블라인드 커튼이 블라인드가 아니다. 어. 밖에도 보려면 좀더 블라인드 커튼요 왜냐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 그래. 그래. 어. 커튼 좋았는데 다 보이네. 우리나라는 너무 더워서 지옥같다 어떤 나라는지 보여주면 화이팅입니다 근데 이름이 수아 션 한국인이었지 <웃음>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뭐야? <웃음> 아니 수아지만 다른 나라 사이죠 S-U-A-H 아, 수아 <웃음> 수아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쭈미더머니 템 봤어요? 맞죠? 아, 근데 그거 <웃음> <웃음> 요즘 재밌는 거 같은데요? 네 가온이 써 I'm not going to f a l e t t i 어 n g i t fall for 근데 이제 연준형듣고 저도 그 수빈이 형도 그렇 옛날에 회사에서 이런 강의 같은 것도 듣고 막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했었는데 과연 이제 이 힙합이 허용하는 범주가 굉장히 뭔가 넓어졌다 이런 생각이 음,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당시에 몇년 전까지 만해도 되게 없던 느낌이었는데 아 되게 다양하게 이걸 소화하는 사람이 많았던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거죠 요즘 힙합도 되게 재밌었어졌어요 맞아요 아 음. l 어, i v 하면서 물 마시려고 가져왔는데 시작 전에 다 마셨어 요이되 <웃음> <물이 웃음> <너무 웃음> 내가 본 거야 <웃음> 어. 숯패딩 대 탐색 중이에요. 사딩패딩롱패딩패딩대롱패딩저도롱패딩저대롱패딩저대롱패딩젓대 <웃음> <대> <웃음> <저는 롱> <웃음> 그냥 멋을 못 뿌리겠어요. 네. 어차피 안 뿌리긴 하는데 네. 뭐 멋있는 롱패딩도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롱패딩도 네. 멋있는 거 있어요 네. 따뜻한 게 최고더라고요 네. 왜안 보냈으니까 진짜 그렇 이거 끝나고 봐 음색이 뭐야? 저희가 이제 또 행사 연습을 하러 갑니다 행사가 응, 좀 잡혀왔고 응. 응. 감사해요 응. 저희를 다 불러주세요 음. 음. <웃음> 네, 여러분이 아는 <아마> 순천도 가고 <웃음> 그렇죠 또, 또 여기저기 이제 조금씩 뜨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 여러분들이 올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온오프인지는 네, 어, 네. 못 들었는데 오프여서 여러분들이 왔어 오기를 저희금이도좋 음. 네, 제발 음. 학교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어떤 거이라도좋으 이거 는니까 음. 아니야. 두분이 완전 야 이거 아니야. 이 이거 아나왔 이거 아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거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거 아니야. 이거 아도야 이거 아나야이 중학교 때는 아, 3년에. 요뭐 추천합니까? 추천, 추천. 추천. 어, 저요? 네, 춤만 춘다면. 아, 근데 그거... 저는. 제가 사실. 아, 아니, 잠깐만요.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아요말아요 멤버들은 말해봐요. 아, 그게 아니지, 그 아니지. 아니, 지금, 맞아. 아, 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사실 데뷔 전에 일일이 찾아가서 댓글을 달았거든요. 야, 미안한데, 나 경수중 수빈인데. 이거 영상 좀내려줘 맞아, 그거 정리했다고. 다 제가 일일이 찾아서 영상을 삭제했거든요, 댓글로. 이제 했는데 저는 좀 거의 다 이렇게 좀 신나는 거 무한도전 가요제에 나온 거 음. 그런 거나 뭐 저기 아흥댄이고울란나주셨야나 음. 어, 어. 그걸 썼어 그치? 흥했죠난반 어. 어. 썼었어 꼭 나온단 말이야 축제 아, 때 <웃음> 아, 아, 아, 아, 아. 이런 거좀 신나는 거랑 재밌는 거 많이 아, 했었고 아. 약 이제 멤버들은 알지만 약간 그런 것도 좀 했었어요 그. 이번 근데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를 안 한다고 빼달라고 빼달라 는데 빼달랬는데 쌤이 꼭하라고 안빼줬어요 그래서 그 한창 유행했던 위아래도 한번 했었거든요. 문제는 제일 잘했어요. <웃음> 문제는 <웃음> 제일 잘했어요. 연마 잘했어요. 연마 받거든요. 제일 잘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에서 약간 애들이 다 지나갈 때마다 야, 제 위아래 위아래 이게 <웃음> <웃음> 너무 근게다 이러고 왔는데 수빈이만 혼자 고개 거야. <웃음> 그래갖고 나 저랑 수빈이 형이 비슷하게 들었는데 춤을 안 배우더라도 하거든요 춤을 안 배우더라도 는데 그래서 이렇게 레슨 받고 하는데 저는 과거에 이게 나왔고 수빈이 형이랑 형들한테 보여주니까 너춤안 배운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잘 춰? 이거 왜 이렇게 잘 춰? 부끄러워하면서 제일 잘춰 맞아요 원래 축제 나가면 부끄러워하지 만고 갱당하게 하는데 부끄러우면 좀 뭔가 아쉬워요 보고 있으면 형은 뭐였어요 저는 어블락비 선배님들 거 근데 어. 네, 지금 영상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유튜브 아, 다 알고 계세요 아, 그럼 뭐 스킨 같은 것도 했던데요? 어 그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거다 뭐지? 아그 플래시몹 어. 플래시모때 이제 아 맞아요 선배님들 거뭐 이제 런 런하고 호르몬 등생도한번 했었고 상남자도 했었고 중학교 때 이제 베리굿 하고 이제 음. 네, 블락비 선배님들 거 많이 하고 네 그랬었어요 비틀 선배님의 스릴러도 한번 했었고 음, 그랬습니다 다 K-타올 했네요 네 약간 재질이 좀다른네요다 좋은데 뭔가 그냥 막 사람들이 많이 아는 곡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음, 맞아, 그랬을 때 맞아, 맞아, 반응이 맞아, 터져요 그래저 다른 반에 제 친구들이 이제 비트 아, 네, 선배님들 쇼크를 한번 했었는데 그게 진짜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음, 네. 그건 진짜 너무나 다 어렸을 때부터 알만한 곡 응. 들린다 보니까 에브리데이에 쉬어 시어? 이제다 시어? 그만하는 거야. 오 그거 되게 재밌게 해 그렇게 다 같이 떼상해주면은 너무 재밌을 거 <웃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친구들 때문에 약간 반강제로 나갔었는데 그게 다 되게 즐거운 추억이더라고요 그래요이재밌었는데 음. 음. <웃음> 처음엔 다좀 친구들이 강제로 나가게 해갖고 싫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 재밌더요 응. 여러분도 응.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학교 다니시는데 한번 좀 해보세요. 정말 응. 그게 저희 인생을 바꿔놨던. 오 어,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어. 축제 때문에 사실 아이돌 생각한 응. 거였으니까 맞네. 너무 좋아요. 너는? 나는 사회를 한번 내본 적 있고. 사회, 사회. 뭐, 사회. 사회. 사회. 사회. 아, 사회를 사회. 어, 사회를 봤어. 사회. 사회를 봤 있고 축제 사회에 사회를 보던 그냥... 있고. 나는 그때부터 태생이 힙합이거든데난 그냥 랩을 했어 <웃음> <웃음> 다행히 영상 은없더라고네전체가 어, 랩을 했어요 <웃음> 저 여기 오디션 랩을 봤나 요 오디션 랩을 봤는데 <웃음> 뭐, 들어오자마자 랩하시고 보컬 시키더라고요 너네 뭐 했냐? 네? 저 그때 매듭상 노래를 했어요 <웃음> 어떤 노래였 어, 화! 화. 아화했네 노래 잘하는 친구랑 그걸 했어요 너가 그거 했구나 네. 그래갖고 야, 정말 상상이 일것같은 <웃음> <있긴 한데>. 화! <웃음> 내가 반칙이 안 하지 <웃음> 그때 아마 슈퍼 나온 그한 그쯤이었을 거아그 전이지. 엄청 멋있어. 그래서 여기 이 회사의 그 매력을 느낀 것도 그거였어요. 되게 아 여기서 하는 음악성이 어 나랑 좀 맞는다. 음. 그래서 전 처음에 <웃음> 아 이런... 공부하고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어. 아. 네, 이제 데뷔곡이 아. 뿌리 잡았다네. 아 와. 맞아 나 보면서 볼때막 보네이로 인스타에서 랩하고 <웃음> 랩서슬 <소설> 랩하려는. <웃음> 아 와, 너무 웃겨 <웃음> 그래서 <웃음> 그걸 했었는데 겨울 수련해서 그랬었는데 <웃음> 근데 그냥 재밌었어요 아, 재밌어요. <웃음> 도전해보는 <웃음> 트라이트라이 하잖아요 아, 아, 좀 해보셔야 재밌어요 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한 번씩 몰라요 음 <웃음> 제가 볼때 랩을 많이 커버하실 거면 그냥 무조건 빠른 거하세요 그러면, <웃음> 그렇죠. 그러면 터져 방향 아니 그럼 터져 딱그 첫만 그 정확한 속사포 파트가 있는데를 정확한 박자에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터져. 아, 어. 맞아. 디브이디. <디어드>. 배니 어렵게 그 자기 음악성 보니까 붕대 이런 거 하는 짓 해줄 거면. 세븐틴 선배님 안 만세 저희 연습했던 때거 비행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딱 셋이 했었거든요. 아, 우리 음. 어, 그 우리 셋이었나? 어, 그조은조은 달랐어 그 둘리 안아? 저나 태현이랑 같은데서 형을 다른데서 거예요. 맞아, 나 그거 하고 어쩔 뻔있어 <웃음> 나도 나도, 나도 <웃음> 어쩔 <어딜> 뻔어야 <웃음> 우리 적들 뻔 쳤어. 야, 흑내전 <웃음> <야. 웃음> 안 했었나? 우리 아니, 여기 좀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야우리어 <웃음> <맞는데, 웃음> <웃음> 왜냐면은 일부 그렇게 했어. 그 차이 뭐라고? 세븐 잘하는 줄 아? 세븐 비 우리가 뉴비 줬구나. 아니에요. 근데 진짜 틀어져 말 맘내 어요뭐 드론 전하 한달 난데, 한달 난데, 한달 난데 이런 선생님도 <웃음> 어, 더잘 냈으면 하는 마음인데 난좀덜운 났어, 나랑 비슷하게 들어온 시점에 다른 형이 더 좋은 거 같고 저도 그때는 진짜 들어온 지한 2주? 기억상 기억나 안무 레슨이 들어온 지일주일도안 됐을 때였고 <웃음> 쌤이 저는 약간 열회를 맞아. 시켜주셨었고 맞아. 이제 다른 애들이 좀 많이 안 났죠 난 되게 운이 좋았어 그때. <웃음> 네그 신스틸러들 이 조금씩 그런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난 살짝 묻어갔지, 나도 못하지만 <웃음> <웃음> 난 살짝 묻어갔지 뭐, 재밌긴 했어요. 있었어요. 왜냐면 근데 저희는 거기도 막 힙합 교육 듣고 이랬는데 안무를 쓰 들어가면 갑자기 선생님 그 만세 있어요. 세상은 통량하고 귀여운 거잖아요. 조금 많이 이렇게 뭔가 이질감이 있었어 저희가 웃지도 못하고 약간 춤만 어 그런 춤이랑 ]이랑. 조금 거리가 멀었었죠. 지금은 뭐은것도잘 하니까. 저 저는 진짜 데뷔곡이 저희가 프리다르다 나올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웃음> 진짜. 진짜 놀랐어 그래서 약간 데뷔 앨범 녹음했을 때 캐덴도 같은 게 뭔가 그래도 우리의 길일 줄 알았는데 캐덴도도 그렇게 깜찍한 방향으로 틀어서. <웃음> <맞아. 웃음> 아, 저는 사실 노래 듣고 진짜 <웃음> 히팝 같았거든요. 바로가 당근에 뭐야. 맞아. 진짜. <웃음> 막 진짜 평가 볼 때는. 막 <웃음> 뭐 그래. 막 진짜 욕 있는 것도 막 서스럼 없이 나는. 막 하고 그랬었어.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나 아직도 영준이 형노 가사 구절 중에 생각나는 게 이렇게 있어. <웃음> 뭐는. 벽에 걸린 평가 종이 그맨 위에 내 이름 이런 거 있었어. 기억하죠? 기억하죠. 그 내가 마지막 막부전에 <웃음> 어. 막 이렇게 넣었어. 요 아. 나랑 그그 그걸 연습 어. 그걸 연습할 시기 중에 나랑 미국 남자들 그 그걸 계속 연습했기 때문에 벽에 그런 벽에 걸린. 다자 그래서 막, 막 구절 막내 막 이름 올려나 데뷔팀 막 이러면서 기만해못 치면 후회한다 막 이런 얘기 썼어 <웃음> 그 랩하는 친구들이 너무 있었는데 그래도 그 랩을 자작으로 했었잖아요 평가 때는 전 그래도 약간 연준이 형 랩이 그래도 되게 제일 이렇게 와닿았고 아, 음. 제일 뭔가 진짜 본인 얘기를 썼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막 헤이러들에게 막 표출하고 이는데 <웃음> 헤이러들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연습생인데 <때문에 웃음> 어 누가 표출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을 내심 혼자 했거든요. 근데 연준이 형은 그런 가사를 안 썼었어요. 음. 그것도 로리자 항상 회사한테 화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웃음> 볼 때마다 보라니까 하 <웃음> 음. 랩으로 이제 막 계속 제가 욕을 <웃음> 네. 하는 거죠. <거잖아요. 웃음> 야 그것도 이상했었어. 연준이 형이 조금 긴텀 동안 이뭐 d 리버리에 대한 그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게또그 다음 연 k n o y o u n 그 cousin a good to u n d p r o g 일단 가서 평가영상 다시 봐야겠고 <웃음> 나 하나 있거든 웰 평가영상 제가 되게 자주 봤었는데 아, 이제는 없어져서 그래. 아, 아. 그거, 그거 각각씩 보면 자꾸꿀이라고해상면들 <웃음> 네, <표현이 웃음> <아니, 됐구나. 웃음> <영장면소이> 있단 말이야 <웃음> 아, 명상면들 <명장면도> 있잖아 <있지. 웃음> 다시 나 씻고 막다 비장이고 이러면 그 하이라이트 편집하면 한 <웃음> <웃음> 아 근데 연준이 형 그, 지금 봐도 되게 잘했어요 나, 대부분 다볼수는데 약간 태현이도 명당면좀 많아 나 명장면 좀 많아 <웃음> 저랑 범귀도 많고 휴닝이 귀여워서 명장면? 아니야 좀... 휴닝 명장면 좀 있어 <웃음> 휴닝도 아, 뒤로 갈수록 좀 생겼어 <웃음> 그, 휴닝이 그 제일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웃음> 가사의 전적이에요 <웃음> 앞를 진짜 기가 막히게 <웃음> 들어왔어요 그때 다들 이런 평가적인 거거든요 휴닝이 첫말때는다 이렇게 봤거든요 <웃음> 그러다가 다시 뭐 하고 다시 평가 되고 뭔가 좋은 내용을 써도 네. 있었는데 순이딱 가사를 정은 거예요, 그 <웃음> 진짜 서웠어요 <못 웃음> 나도 <기억이 웃음> 그 며칠은 너무 소름돋았어 영상을 저희들도 돌려봤는데 1명이서 동시에 갑자기 가사를 틀리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을 거예요 <웃음> 그래서 튜닝 메탈 아웃 리듬 리듬 1분 3초 전에 1분을 제가 노래를 못 불렀어요 아. 이렇게 왔다 갔다 멘탈이 아, 나왔고 그런 게좀 많았어요. 맞아. 나랑 휴닝이랑 난그 자리에 있을 게 없나. 나랑 휴닝이랑 같이 아, 끝내버린다. 둘이 아, 네. <웃음> 아, 네. 아, 같이 아, 동시에 동시에 아, 네. 둘이 같이 끝내버린다. 왜나 너무 휴닝이었거든 같이 <웃음> 아, <웃음> 뭐 같이 그 현장의 분위기를 그 최악으로 만들어서 <웃음> 둘이서 둘이 합작으로. 아 근데 네. <웃음> 진짜 이게 틀린 거 같은 게. 한 명이 그러니까 저희 팀이 한 명이 못하면은 자아한 다다 맞아, 맞아. 명이 잘가고 그다음부터 다힘 다 받아서 어, 나도 잘할 거야라고 다 잘해버리고 이게 연습생 때는 오히려 각계전투니까한 명이 앞에서 망하면은 솔직히 못된 마음이지만 좋았어 기회다 이렇게 이러는데 <웃음> 같은 팀이잖아요 이제 한 명이 무너지면 <웃음> 저희 단체로 무너진단 말이에요 <웃음> 아 이제 <웃음> 스타트를 네. 잘 끊어야 되는데 상 스타트가 연준형 아니었나 그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았는데. 랩 노래의 춤 순으로 하기 때문에 연준이 형이 랩을 한거 바로 연준이 형 왠만해서는 악평을 거의 안 봤거든요 아니 나 진짜 많이 봤는데 뭐,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독 연준 형한테 많이 엄격했어요 음.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오씨와 뭐, 그런데 폭평이막 그 맞아라 이갖고 그래, 그래 어. 나도 그래갖고 연준이 형 춤을 이렇게 피드백하는 거고 나한테 나 어떡해 맞아 연준이 형 다음에 태연이었어 그다음 나왔어 랩을 음. <웃음> 했었지 할까? 뭐, 범규 무릎방수도 있고, <웃음> <웃음> 아그 범규가 너무 웃겼는데. 오늘도. <웃음> 저는 약간 음이탈 같은 걸로 많이 했었고, 음. 제가 음이 음역대로 말이 좀 많이 많왔어서 고음역대를 많이 시도했는데. 시도 만큼 그 백과도 좀 획득히 받아갖고 난시민님좋았던 색다리 시도 너무 많이 잖아 항상 그 명언 명을... 있잖아, 형 시도는 <목소리> <목소리> 시동, <시동은> 좋았다 시도는 <목소리> 없다 예. 시도는 좋았다고 했네 시도는 실패했어요 명언님들이 <목소리> 그러셨어요 시도 중요한 거지 키님들이 어, 그 그러시는 거예요 시도는 너무 좋았는데 아 시도는 좀 실패했다. 제가 매 매달 자꾸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그말을듣고 기죽어도 시도를 안 했어요. 나안 했더니 저수장, 저수장이었잖아. 시무룩한 표정으로 왜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냐고. 나 <웃음> <난> 기대하고 <웃음> 왔다고. <웃음> 아니 내가 무슨 나는 내 노래랑 춤거 줄러 가는 거지 재롱잔치가 아닌데 지금 보면은. 얘터 뭐다 진짜 멋있게 응. 할수 있는 거였어요 형이 응.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지금 많이 하는 연출이지. 왜지? 그리고 턴 돌고 이거 하는 것도 그 노래랑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맞아. 아. 나도 연극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잘할 거야. 그땐 자신감이 없어서. 맞아. 맞아요. 그래.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시도가 중요한 거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가볼게요. 네아 네. 저희 네. 네. 아, 저희가 시간 들었네. 수다 떠기하고 네. 했 아까부터 시간이 흘렀어요. 뭐... 저희가 짬밥주랑 여기 옛날 얘기하는 첫 공모. 옛날 얘기하는 거 재밌다. 네. 아, 이래서 라떼가 나왔는데 네. <웃음> 재밌다, 재밌다. 아, 라떼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여러분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네, 저희는 추로가보겠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행사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순천 콘서트. 기대해 네. 주시죠 예스 yes. 어, 우리 캡처 팅 빠르게 한번 갈게요 갈게요 시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갈게요 우아 우리 네. 수업하러 가서네여러 안녕 앞으 갈게요 빠빠룽 빠롱